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악마전쟁 진혼제예요. 악마전쟁 진혼제는 동틀력 반도와 두왕관에서 진행하는 축제이며 할로윈을 테마로 하여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매년 할로윈 시즌이 다가오면 진행할 수 있으며 동틀력 지역부터 설명해드릴게요. 동틀력 반도의 6시 방향 연기나는 해안에서 퀘스트를 수락할 수 있으며 일일 퀘스트의 형태로 받아지기 때문에 매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요. 또한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축제기념주화는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호박호박 호박 완료해주는 것이 좋아요. 첫테스트는 안내인 동료에게서 받을 수 있는 망자의 넋을 기리는 호박머리 퀘스트이며 고뇌청동 조각칼 5개와 지급받은 호박을 이용하여 호박 장식을 만드는 것이에요. 본의 청동칼은 자화상인에게 개당 50동에 구매할 수 있으며, 복로 근처에 떠돌이 상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마을까지 안가도 구매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 위치해 있는 축제 호박 제작대를 통해서 호박 장식을 만들 수 있으며, 30의 노동력이 소비돼요. 완성된 호박 장식은 복로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 다른 NPC에게 가져다 줘야 하며, 영상에서는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완료하고 다음 퀘스트를 진행하지만, 실제로 진행할 때는 가는 길에 있는 퀘스트를 수행하면서 이동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 퀘스트는 달팽이 조련사 저크에게 수락할 수 있으며, 선택 보상으로 세마리의 달팽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주면 돼요. 달팽이를 지급받았으면 이어지는 퀘스트를 수락한 후에 달팽이에 올라타주세요. 해당 퀘스트의 목표는 보라색 호박사탕을 3개 구하는 것이며 사탕을 얻기 위해서는 수상한 주머니 근처에서 달팽이의 스킬인 킁킁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상한 주머니에서 하늘색 호박사탕도 습득할 수 있으며 해당 아이템은 달팽이에게 사용하면 잠시동안 이동속도를 증가시켜주는 버프를 걸어줄 수 있어요. 또한 조각낸 채소 5개를 소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킬도 보유하고 있지만 꼭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라색 사탕을 3개 구했으면 퀘스트를 완료하러 이동해주세요. 퀘스트 보고를 위해서 이동할 때는 달팽이를 타고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소환수의 탑승에도 상관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음 퀘스트는 NPC 수연에게 수락할 수 있으며, 두 왕관에 있는 NPC에게 사탕 채운 호박 장식을 전달해 달라는 간단한 퀘스트예요두 왕관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옆쪽에 놓여져 있는 붉은색의 포탈을 이용하면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이 완료되면 앞쪽에 있는 NPC에게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퀘스트는 호박을 전달해야 하는 NPC에게 말을 걸어서 완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완료하는 것이 좋아요.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한 NPC에게 또 다른 퀘스트를 수락할 수 있으며, 해당 퀘스트는 옆쪽으로 진열되어 있는 호박장식의 상호작용을 하여 3개의 호박등을 켜달라는 것이고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금방 할수 있어요. 보상으로는 기념조화 외에도 웰코스의 사탕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면 1시간 동안 회피율과 공격속도, 그리고 시장속도가 증가하는 도핑 아이템이에요. 마지막 퀘스트는 검투경기장 내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현실시간으로 오후 2시, 7시, 12시부터 1시간 동안만 퀘스트를 수락할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검투장으로 이동해보면 중앙에 위치해 있는 NPC에게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퀘스트는 뒤쪽에 놓여진 영혼석의 상호작용을 하여 완료할 수 있는 간단한 퀘스트예요 퀘스트를 완료하여 진행할 수 있는 연계 퀘스트가 있으며, 해당 퀘스트는 어렸을 적에 운동회에서 하던 것과 비슷한 진행방식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신이 속한 팀에 호박의 사탕을 던져서 목표 수치를 먼저 달성하는 팀이 이기는 것이며 승패에 상관없이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사탕을 몰아서 빨리 완료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승리한 팀은 신비한 고대 강화제와 축제 기념주화를 약간 더 얻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보상의 차이도 신경 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축제 기념 주화는 선물 교환대를 통하여 가구, 악기, 보관함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보관함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보관함은 집에 설치하여 창고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축제 주화로 칸수를 확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